회사 후 1년, 인생 정체기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 9살의 저는 새로운 도전과 취준생, 그 사이에서 나침판 없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이 항해가 조금은 즐겁길 바라며... <목소리> 유일한 외출이 오픽 보러 가는 거라니 <목소리> <목소리> 와... 졸리다 전에는 되게 오픽하면 제가 IH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a l 받아야지 하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오픽 시험 보는 이유가 삼성 지원하려고 오픽 시험 보는 거예요. 솔직히 지원 자격 넘으면 은 등급 레벨업 안 해도 되니까 지원 자격만 맞추려고요. 그냥 맘 편하게 떠들다 오려고요. 하이 에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인생도 정체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정체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돼요 어쩌면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시간 동안 마음대로 제 시간을 투자하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요즘 상황을 보면 지금 입사해도 내가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제가 서른이 되거든요 정말 길어봐야 20년 진짜 운좋아서 길어봐야 20년인데 물론 20년 동안 착실히 월급을 받으면서 모으는 돈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내 생활을 영위하고 자금을 모으는데 가장 확실히 보증된 방법이니까 근데 나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조금 더 빨리 부를 축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취업보다는 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도 취업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다른 걸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더 이상 내가 직업을 갖지 않아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난 취업을 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면 그때 이제 취준을 안할것 같아요. 누구나 바라는 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도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라는 사람은 겁이 많아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도전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갭 차이가 커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잘 된다 하면 나 취업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쪽 길로 가겠죠? 근데 그런 날이 올까? 안올것 같아 <웃음> 요행은 바라지 않고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픽을 보러 갈 건데 유일한 외출이에요 오픽 보러 가는 게 그래서 같이 카메라 들고 한번 야외도 촬영해볼게요 <웃음> 호시적 생각하고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관련 강연을 온라인으로 들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강연은 홍순성 대표님 강연입니다. 지금 줌을 접속해야 해요.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희 어떤 생명 연결 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I'm gonna walk e d m l i w a t 안녕하세요. 수하, 쏘하, 수하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여전히 집콕 생활을 하면서 자소서를 좀 쓰다가 다시 유튜버로 돌아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취업에 관해서 경각심도 많이 들고 빨리 취준을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반면에 제가 유튜브를 할 때는 유튜브 나름대로의 경각심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유튜버로서의 소하이랑 취업 준비하는 이소이랑은 갭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할 때는 좌절감도 많이 맛보고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유튜브 할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고 제 생각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도 더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취준생과 유튜버의 성향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유튜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드로 앤드리님이 채널에 감성 데디님의 영상을 하나 추천하셨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이 코로나 이후 완전히 격변하는 세상에서 유튜브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이었어요. 당연히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고 저는 지금 취업도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사 들어가면 한시름 놓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비록 제가 회사 다닐 때 <웃음> 입사가 다가 아니란 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준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취업하면 뭔가 한시름 더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영상 댓글들 보면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가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실정에 굉장히 배신감도 많이 들고 또 막막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유튜브도 또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더라고요. 영상 얘기를 좀더 하자면 이제 감성대디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공감됐던 게 유튜브로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플랫폼이 바로 이 유튜브라는 거예요. 회사가 직업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은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는 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거거든요 서진열 대표님이 쓰신 책이고 이분은 GS리테일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시고 1인 전문가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책을 읽으면서도 가장 공감됐던 내용이 어제 봤던 감성대리님의 말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하는 말이 매력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력자본을 쉽게 말해서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매력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5,900억에서 2020년에 12조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성대디님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입사를 해서 인플루언서를 찾느냐 인플루언서가 돼서 기업이 나를 찾게 하느냐 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하지만 제가 감히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9월이 가장 바쁘고 힘든 달이었어요. 작년 9월에 저는 취업이 정말 너무 간절했고 재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고 누구에게든 퇴사 후에 내가 해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선택을 인정받기 위해서 간절함과 악으로 똘똘 뭉쳐있었어요. 재작년 9월에 저는 세란루 황복판에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소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의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짝을 만나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팅도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는 너무 두통이 심해서 휴게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헤어짐을 결심한 것도 회사를 결심 것도 것도 다르게 말하면 진짜 제 안에 목소리를 들은 게그 순간 그때였던 것 같아요. 퇴사 후 1년 동안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6개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6개월을 보냈고 돌고 돌아서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제가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은 더 성숙해진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솔하게 제 얘기를 해보게 됐는데 많이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고민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성장해서 좋은 꿀팁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유용할 만한 정보들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조심하시고 다음에 저희 또 봐요. 안녕.